아니 어떻게 메리리 버리고 새로운 메리를 찰수 있어 g 태워버려 h 와, 우와. 아 이렇게 올라가. t care about you. I d 은 n t care 오늘의 포레스트 맵을 일단 열어보면 데이 14 데이 15가 지나면은 겨울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겨울 다 갔습니다 여러분 짝대기로 요거 나무 모아두는 거더 만들어 놔야겠어 나무를 짠뜩 모아두고 진짜로 뭐 만들고 싶은 거다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그냥 아파트 세워버릴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켈빈 이 친구가 통나무를 주워올 거예요 통나무를 획득하는데 채워 알겠지? 잘 보라고 출발해 앙탈이야 지금? 뭐야? 앙탈을 부리는 거야? 오늘은 삽을 좀 구하러 가볼까 해요 7시, 7시 반인데 15분. 이렇게 어두워? 원래 무인도는 딱 그래 맞지? 아아 아, 그래 자자 우리 저번에 잔다 해놓고 안 잤어 그냥 자버릴까 그럼 진짜? 그냥 자가지고 어. 우리 겨울을 보내버릴래?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안 잤어 엥? 괴물 있어서 그런가봐 어? 마크야? 식인종이 아니라 이 괴물이네? 괴물이 나왔네 그냥? 몸통이가? 일단 찾아 이제 어 맞추어. 이제 찾아 찾아 어 됐다 안잤졌어 어? 어? 어? 아 봐. 옆에 옆에 옆에 바로 옆에.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왜 갑자기 안 자지지? 자자 이제 자자. 아 이제 된 거야? 오케이 진짜 자자. 어? 이게 잘수 없는 몸이 되었나봐 우리. 왜 이래? 아, 여기 또 있... 아유. 이상하다. 왜안 자질까? 어, 어, 됐다. 어, 아 진짜 괴물이.. 뭐야 마크야 진짜로? 집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없앤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없앤 겁니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집이 음, 맞죠 맞죠 예 저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만 있다면 뭐 언제든 집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알았어 그러면 공기만 굽고 와중에도... 가자 아니 지금 이러는 동안은 어? 뭐야? 퍼프폴프가는 지금 재앙에 맞이하고 있다고 어? 뭐라고? 퍼플푸프그 허밍턴? 해밍턴? 그... 어프턴 페퍼턴 페퍼턴즈? 페퍼톤? 페퍼톤즈? 페퍼토... 어? 페퍼턴즈 맞는 거 같은데? 이제 가자 오케이 고고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겨울이 끝난단 얘기지? 눈도 녹고 우리 집 라인은 얻었지 그때? 어 얻었어 오케이 그럼 바로 가면 되겠다 다시 산 쪽으로 가네 결국에 먹을 건 먹어야지 맞지 맞지 아 나이스 자연광장제스 아, 자연광장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 주머니 열수 있는 거 맞아요 알아. 왜안 알려줬어요. 애한테? 그거 몇번 <웃음> 얘기했는데? 내가 몇번 얘기했어, 내가. 어, 연비가 몇번 알려줬어. 그래 다안 들었나 봐. 되게 자연스럽게 당사하게 얘기해 버리네. 그러게. 안 들었다는 못 말을. 그래 못 들었나 봐면 그, 좀 이해라도 하지.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말을 씹은 거야. <웃음> <웃음> 맛있었나 봐. 맛있었나. 들어먹지 않는거지 맛있었나 봐. 제 쪽으로 오시면 여기 손전등 이 있습니다 어? 손전등 있어? 야 드디어 음, 이게 시작 떨어진 거 보여? 어얘 누구야 어 손전등이다 아 <웃음> 대박 야 대박이다 손전등은 좀 여기에 배터리 음. 들어가겠네 그럴거야 빗소리 왜 이렇게 갑옷들이 다 비껴졌지? 연비가 방금 도끼로 나 후드려팠어 <웃음> 여기서 맞으면 그래. 어떡해 근데 나도 내거 갑옷 누가 하나 뺐어 맞는 사람 잘못이라고 하자 그래. 절대 뭐 하지 말자 그래 뭐 저거... 실수할 수도 있고 도둑 그래. 계속 후리려고 저런다 하어 <웃음> <웃음> 뒤에서 아, 왜맞은 사람은 잘못이잖아 <웃음> 아 여기 앞에 우리 갔던 데 아니냐 여기는? 맞아 그래 여기 파밍했잖아. 어, 이 아저씨들도 얼었 어어 그러네 우와 진짜 얼어버렸네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스타시? 음. 어. 아 그래? 아 그래 시키가 확실히 갈다잉. 와 너무 좋다 손전등. 어이. 그리고 직라인 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직라인 타고 넘어가자. 좋아요. 아 맞아 그래서 못 갔지? 아, 맞아 여기서 우후! 가이드님,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는 수중 동굴이에요 아이고, 스쿠버 해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냐? 야, 깊숙이 가는 거 맞아, 빗소라? 어, 여기 밑으로, 요쭉 예. 밑으로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와, 멋있다. 근데 시야 나만 흐린 거 아니지? 강력. 어 나만 노안이 온거 아니지? 어. 어머.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누구랑 싸워 지금? 물, 물에서 나오자마자. 에이. 아. 어머머머머. 아야 나한테 떤지. 야 나한테 떤지 어떻게 하는이. 비켜. 아야야 아, 불좀좀 제발 사람일 둔지마. 아우나불반쳐세번 <웃음> 맞았어 지금 아. 연비즈 어, 어. 온 파이어! 파이어 r e Fire! Fire! f i 리 e Fire! 리 i r e Fire! Fire! f i 어 일로 와. 어어야야야나 미끄러졌다. 나 미끄러졌다. 아,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어나 미끄러졌다. 어 어, 아, 어. 어. 어. 어, 너는 비술이 아, 미끄러지는 게 맞구나. 어허허. 어, 미끄러지는 거 맞아. 쏠까? 한 방에 죽일까? 야, 이제 총 들어. 이제 그냥. 그냥 기다려 봐. 일단 내가 노려 가지고 원샷. 오케이. 음, 총알 아끼는 겸 왼쪽에 좀많다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어, 다이일어어다원어이야 어. 일어나. 그렇지. 학교 가야지. <웃음> 일어나. 일어나. 일어 일어나. 일어나. 야지 야 술병에 얘네 뭐 난리 났네 아주 파티를 버려요 그냥 파티를 죽여가고 죽여가라고 나 깔죠 파티를 따가... 버려요 파티를 오오야총총 미니 드디어 건왜왜왜왜왜 앞에 뭔데 뭔일 케빈 뒤로 와 뒤로 쭉 와봐 뒤로 쭉 와봐 뒤로 쭉 와봐 뒤로 쭉 와봐 뒤로 쭉 와봐 안다 형고 케빈 고 케빈 고 케빈 고케 나도 총 들까? 어오 오우 와우 오. 와우 죽으라고 머리. 오저 뭐야 저거 뭐야! 왜왜 이렇게 안 죽어 몸통이? 야야야 나나나다 나, 썼어 다 썼어 어. 비켜봐 비켜봐 야 전기 찌짐이 들게 전기 찌짐이 야불좀 붙여줘 전기 찌짐이 야한 명만 가 일단 한 명만 <놀람> 전기 찌짐 찌짐 찌짐 어, 전기! n 기 i 기 a 기 전기! t 기 n 기 i t a 기 g i Tangi, 기 a n g i Tangi, t 가죽 g i t a 안죽었는데 n g i Tangi, Tangi, t a n g i i n t 어? 아니, 저기요. 야 이거 불불 불 어떻게 붙여? 화염병? 라이터로 라이터로. 제대로 붙었죠? 어, 야 물에 아, 꺼졌다. 아 나한테 와. 아나 무서워. 나이스. 뭐, 거기 불 태워 버려야 돼? 뭐 있어? 아저낀 얘기 3명 있어 가지고. 어, 아, 있네. 그냥 뜨뜻하게 데워 주고 있어. 그래. 죽어라 그냥. 죽어 임마 <웃음>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 어. 어 죽었다. 죽었다. 근데 지금 이 동굴이 안 끝난 거지. 우리 삽을 못 얻었잖아, 아직. 오. 오. 어, 오니까. 아 야, 왜 이렇게 많냐? 거기 야, 이거. 여기 야야 어, 이거 화염병. 오, 귀아프 야, 얘네 근데 수영을 못 해. 그냥 죽어. 얘 끌고 와 봐. 물로. 얘네 막 허우적대다 지들이 죽는데? 이거봐 허우적대다 지들이 죽어 봐봐 그냥 유인만 하면 돼 지들이 죽어 어이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어 와서 죽어 그렇지 허우적댄다 그렇지 그러다가 죽는거야 어, 이제 죽여도 돼한 마리정도 남았음 그동안 즐거웠지? 수가 많은줄 알고 얘들이 수가 많은 줄 알고 아주 즐거웠지 그냥. 근데 어디서 이렇게 어이. 막 우왕이 그러고. 예예예예 있잖아. 내 앞에 하나 있어, 얘들아. 어렇 어. 죽었어. 이제 없어. 야, 근데 뭔가 박다 앞에? 왜 요거 요거 된다고 나 봤는데? 수디야, 너 옆에 있어. 너 옆에 있다고? 연비야, 연비야연비야 음. 어. 오모. 아무리 아무리 됐다. 하나 둘, 둘 셋. 일단 여러분 드디어 삽을 얻었어요. 아 그런 거야 여기 있는 거야 탄이랑 삽이 어디 있어? 어? 이거 무슨 공간이야 여기? 왠지 내려갈 수 있게 보인다 뭔가. 뭔데 못내려기 아아 아, 뭐야 막혀 있어? 어 그러네. 아예 못 가게 돼 있네. 어. 어. 그럼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 좌측을 보시면 이 친구가 마족을 나왔어요. 어얘나 폭탄 있는데 시한폭탄 같은 거 던질까? 어 폭탄을 던져서 터트려주세요. 그냥 기다려봐. 시한폭탄으로 하면 돼? 그냥 부착? 어. 이거 뭐 해야 되나? 그냥 던지면 되나? 아니, 그냥 던지면 돼. 아이고 야야잘안 보여. 어, 죽었냐? 죽은 듯 죽었네 어 저녁됐어 그럼 춥잖아 근데 눈이 하나도 안녹았는데? 오늘 16일인데 어 그래? 녹, 녹는 중인거 같은데? 어삽야 그러면 우리 저번에 삽으로 파는 곳 있었잖아 응 거기 맞지. 한번 가볼래? 어... 야 여기 본거지인데 얘들아? 야!!!!!!!! 응. 야!! 으 <웃음> ى 불이나 붙어, 이씨 <웃음> 불이나 붙어. 예, 예, 었어 뭔가 온다. 우와 이런, 이런, 이야이이이 어 됐다 이제 아닌가 또 일어나나 또 일어난다 이구만 즐겨 어어어 태워버려 포레즐이 봐아 여기 좀 쓰자 같이아 밤에 늦어가지고 지금 아, 춥고 고달픈데 우리 이 깡패야 다 부신 거봐딱 부시니까 바로 여자애가 저쪽에서 보다가 우우 <웃음> 우리 집 그 잘했어야지 잘했을고용이다용 <웃음> 그러니까 조말할 때그 좋게 좋게 좋아. 아어 소리야? 아, 말을 안 들어서 그냥 1 퍼트렸어. <웃음> 아. 0 어, 좋네. 나무 많이 <웃음> 지 아, 어, 그러네. 나무가 캐지 10% 하면 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히 시간 쓰고 돈쓰 뭐야. 아니 그래도 야 나무정도는 캘수 있잖아 이소리 <웃음> 따라가자 마자 달리겠습니다 네타이밍을잘 <웃음> 잡지 않으면 <웃음> 그대로 도륙나는거야 뭐 <웃음> 말할때 <웃음> 보지 말았어야죠 너희들 <웃음> 싸우면서 한번 넘어지지? 사망이야 <웃음> 넘어지지 마라 뷰있는데 이거 파보고 갈까? 우리? 어, 어, 파자, 파자, 이거, 한번 파보자. 그리고 땅을 대고 이렇게또 파면 오. 파집니다 이이이 오, 오. 나오네? 우와! 이이나오거 이거, 이거, 이이이게 펜따개도 없는데 지금 아나 펜따개도 없는데 진짜 아 어, 뭐야? 어? 염비 어, 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연비 연비 위에. 연비야연비야너 정신 차려야 돼야얘 야, 진짜 세보여연비야 일어나야 돼아 골압하고 있는데? 아니야 일어나야 돼 취소해야 돼 <웃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사합니 네. 걸다 해서 어오오비 온다. 아비 어, 온다. 눈이 걷히고 비가 온다. 비다. 눈이 걷히고 있다. 눈 사라진다. 눈 사라져. 눈 사라져. 대박. 봄 비다. 봄 비. 야 이러면 진짜 눈 녹는 거야 점점? 오오눈 녹았어. 눈, 눈, 눈 없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물이 흐른다. 어? 죄송해요. 좀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아! 예? 예? 여태 길 안내 했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지. 아니! 네, 네.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파 냈을 거잖아. 네, 아, 네, 여기 물나 먹자. 이 정도는 봐줘야지. 그래야지. 어, 이 정도는 우리 서로 이해하는 걸로 하자. 그럼. 야, 에너지 바 하나 먹으니까 기력 참 좋다. 그니까. 얘들아, 근데 나... 두고 갔네? 그래 왔잖아. 나 버려진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야 우리 뭐 원래 지쳐주면 버리고 좀. 나는 난좀 무서워. 어두워 얘들아. 그렇죠. 다 어두워. 얘들아 바람 바로. 불고 비와. 어다 천둥도쳐. 맞아. 오른쪽 보면 스크워이의 비. 얘들아 연비 지나쳐서 왔어. 못 <웃음> 기로 찍어버릴까? <웃음> 어? 난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 자식 인사하니까 뭐부터 다퉁치기줄 알아? 어디서 몸이 머리 손을 달라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뭐. 말했지. 넘어지면 사망이라고. 그냥 화나니까 집이나 뿜고가자 <웃음> <웃음> 아, 가이드님. 아, 그런데 시간 쓰지 마시고 빨리 가시죠. 아, 네네네. 어, 라디오 뿌신가? 해판 나온다. 어, 무사야겠다 어? 어, 이거 라디오 뿌신가? <웃음> 아, 아. 아, 이건 먹어야지. 가셨네. 가자, 가자. 어이씨, 어, 아 지나가는 행인. 연비야. 어어어, 여기 음. 또 에너지 바가 어디 갔지? 요 근처였던 거 같기는 해? 여기다 여기다 어. 여, 여 미친 듯이 아, 여기 미친듯이 띠띠거린다 아여기 여기 거기잖아 2D랑 나랑 길 잃었을 때 왔던데 맞네 와우 와우와우 와우.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어 켄따게 나왔어 그러게 켄따게 와 진짜 어어 어 샷건? 뭐야 샷건이다 오. 오야 왜 이렇게 오. 멀쩡해? 살아있는거 아뇨? 니 <웃음> 어! g p s 위치 탐지기를 줬어 어어어 어, 어, 어. 슬러그탄 나 슬러그탄 샷... 많이 모아놨는데 야 샷건 좋다 나 이거 왜안 파진걸로 뜨지? 아 그래? 난 지금 보여 이 버그야 버그 너는 산탄총을 가질 운명이 안되나봐 비켜! 팔거야! <웃음> 주변 겁나 파고 있네 산탄초까지 먹으면 이제 미친놈이라는 걸 아는거지 <웃음> <것처럼>. 어 여길 <웃음>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 <웃음> 맞은거야 우리 집어디있지 여기 여기를 나랑 투디가 지은 집이거든 저기아저 바로 옆에 그때. 물도 있어 어? 샀습니다 어디갔니? 미안해, 승사야 아싸, 나 이거 탈가리 먹어야지 아, 소원가? 아이고. 아이고. 아는야야 연비야 고아 연비야 이고 아이고. 아 연비야 진정해 연고야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그고아이이고아이이